108번째 강설입니다. 교회 경중 10번째 내용인데요. 151문, 152문. 사실 151문을 우리가 계속 지금 공부하고 있는데요. 예. 네. 성경 본문은 좀 깁니다. 예레미야 34장, 1절로 22절인데, 이 본문은, 어그 죄를, 죄를 회개하고 돌이켰다가 또 다시 죄를 짓는 경우, 제일 마지막 번째인데요. 오늘 그, 말씀 내용 중에, 제일 마지막 번째인데, 이거 아마 오늘은 이거 다 못할 것 같고요. 그래도 이제 오늘 참고 본문이니까, 보도록 하겠습니다. 34장 1절로 22절 바벨론 왕느부갓네살과그 모든 군대와 그 통치하에 있는 땅의 모든 나라와 모든 백성이 예루살렘과 그 모든 성읍을 칠때 말씀이 여호와께로서 예레미야에게 이만이라 가라사대 이스라엘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너는 가서 유다왕 시드기야에게 구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보라 내가 이 성을 바벨론 왕의 손에 붙이리니 그가 이 성을 불사를 것이라 내가 그 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반드시 사로잡혀 그 손에 붙임을 입고 내 눈은 바벨론 왕의 눈을 볼 것이며 그 입은 내 입을 마주 대하여 말할 것이요, 너는 바벨론으로 가리라. 그러나 유다 왕시드기하여나 여호와가 말하 여호와의 말을 들으라. 나 여호와가 네게 대하여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칼에 죽지 아니하고 평안히 죽을 것이며 사람이 너보다 먼저 있은 내 열조 선왕에게 분양하였던 일례로 네게 분양하며. 너를 위하여 애통하기를 슬프다 주여하리니 이는 내가 말하였음이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선지자 예레미야가 이 모든 말씀을 예루살렘에서 유다왕 시드기야에게 구하니라 때 바벨론 왕의 군대가 예루살렘과 유다에 남은 모든 성을 쳤으니 곧 라기스와 아세가라 유다의 견고한 성업 중에 이것들만 남았음이더라. 시드기야 왕이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백성과 언약하고 자유를 선언한 후에 여호와께로서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이하이라그 언약은 곧 사람으로 각각 시부리 남녀 노비를 놓아 자유케하고 그 동족 유다인으로 종을 삼지 못하게 한 것이라. 이 언약에 참가 한 방백들과 모든 백성이 각기 노비를 자유케 하고 다시는 종을 삼지 말라 함을 듣고 순복하여 놓았더니 후에 그들의 뜻이 변하여 자유케 하였던 노비를 끌어다가 다시 복종시켜 노비를 삼았더라. 그러므로 여호와의 말씀이 여호와께로서 예레미야에게 이만이라. 가라사대 이스라엘 하나님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너희 손조를 애굽땅 종대였던 집에서 인도하여 낼때 그들과 언약을 세워 이르기를 너희 형제 히브리 사람이 내게 팔렸거든 7년 만에 너희는 각기 놓으라 그가 6년을 너를 섬겼으니 그를 놓아 자유케 할지니라 하였으나 너희 손조가 나를 듣지 아니하여 귀를 기울이지도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나 너희는 이제 돌이켜 내 목전에 정당히 행하여 각기 이웃에게 자유를 선언하되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집에서 내 앞에서 언약을 세웠거늘 너희가 뜻을 변하여 내 이름을 더럽히고 각기 노아 그들의 마음대로 자유케 하였던 노비를 그러다가 <웃음> 다시 너희에게 복종시켜서 너희 노비를 삼았도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너희가 나를 듣지 아니하고 각기 형제와 이웃에게 자유를 선언한 것을 실행치 아니하여서즉 내가 너희에게 자유를 선언하여 너희를 칼과 연병과 기근에 붙이리라 나여와의 말이니라 내가 너희를 세계 열방 중에 흩어지게 할 것이며 송아지를 둘로, 둘에 쪼개고 그두 사이로 지나서 내 앞에 언약을 세우고 그 말을 실행치 아니하여 내 언약을 범한 너희를 곧 쪼갠 송아지 사이로 지난 유다 방백들과 예루살렘 방백들과 환관들과 제사장들과 이땅 모든 백성을 내가 너희 원수의 손과 너희 생명을 찾는 자의 손에 붙이리니 너희 시체가 공중의 새들과 땅의 어, 짐승의 식물이 될 것이며 또 내가 유다왕 시드기아와 그 방백들을 그 원수의 손과 그 생명을 찾는 자의 손과 너에게서 떠나간 바벨론 왕의 군대의 손에 붙이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보라 내가 그들에게 명하여 이 성에 다시 오게 하리니 그들이 이 성을 쳐서 취하여 불사를 것이라 내가 유다 성업들로 성무하여 고민이 없게 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을 불러서 선택하셔서, 아, 나라를 삼으신 것은, 이, 하나님의 나라의 전형적인 모습을 다시 회복하고 드러내도록 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드러내는 것뿐만이 아니고 하나님 나라의 모습이 어떠해야 되는가. 그러니까 그것을 율법을 순종해서 하나님 나라의 모습을 잘 드러내야 했던 것입니다. 물론 그것은 이제 장차 올 그리스도의 나라에서 그 완성될 것이고 성취될 것이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의 역사적인 사명을 그것으로 알고 순종을 했어야 했어요. 그런데 이제 이스라엘이 이제 망하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이 왜 망했느냐, 그러면 그 하나님 나라를 안 드러낸 거예요. 뭐 아주 단적으로 표현하면 고아와 과부를 돌보지 않아요. 또 여기 오늘 본문에 보면 히브리 사람을 이제 사람이 살다 보면 같이 이제 히브리인들이라도 같이 살다 보면 어떤 사람은 하나님께서 높일 수가 있고 어떤 사람 때를 따라서 이제 징계해서 낮출 수가 있는데 낮은 상태에서 이제 빚을 지거나 뭐 그러면 그 빚을 준 사람한테. 그 갚을 길이 없으면 거기 들어가서 노, 노예 생활을 해야 되는 거죠. 노비 생활을 해야 되는데 그 하, 같은 동족끼리의 노비, 동족 으로 동족 중에서 노비를 삼는 사람들은 제6년이 지나고 제7년에는 풀어주게 돼 있어요. 그리고 나중에 뭐 신년때는 다 원위치로 모든 기업이 다시 원위치로 돌아가게 하는데 신년이라고 하는 것은 뭐... 그 안식년, 그, 그, 그, 뭐야, 그 굴레가 일곱 번 바뀌어서 이제 제 50년째 되는 날, 되는 해의 신년이라고 하는데, 그때는 다시 다 원점에서 다시 시작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아, 지금 이스라엘은 고아와 과부를 돌보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동족으로 삼은 자 중에 노비들을 풀어주지라는 거예요. 제 7년에 풀어줘야 되는 그 지금 예레미아 선지자가 지금 그걸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이때가 어느 때냐면, 아, 주전 588년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이때가 아, 시드기아가 남쪽 유다의 마지막 왕 아닙니까? 마지막 왕 586년에 이제 그때 완전히 나라가 망하는데 약 2년 전쯤 돼요. 그때 정치적, 국제의 정치적 상황이 어떠했냐면, 남쪽 애국이 힘을 내가지고 바벨론을 밀어냈을 때에요. 위쪽으로 밀어냈어요. 이쪽으로 다 저기 차지했다가 밀려서 들어 올라간 시점이에요. 그런데 이제 그걸 주님이 아까도 오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주님은 모든 나라를, 나라의 경계를 하나시고 그 시안을 주시는 분 아니에요? <웃음> 그런, 그런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그것이 왔다 갔다 하는 건데, 겉으로 보기에는 애굽이더센것 같거든요. 시드기아가, 원래는 예레미아가 바벨론에 순종해야 된다고 선언을 계속 했는데, 주전 627년부터 사역을 했으니까, 요시아 13년에 그 사역을 했으니까, 그, 그 일을 계속, 그 메시지를 전했는데, 듣지 않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강국을 의지하는 거죠. 애국을. 지금 여기서도 그, 그 약간 물러간 사이, 저기, 바벨론이 주춤하니까 이제 바벨론에게 지배를 안 당하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또 친애국 정책을 핀 거예요. 그, 그 사이에 이런 메시지를 예레미야가한 거죠. 너희가 그 전에, 사실은 592년 정도 될 거예요. 그때, 주전 592년. 그때에 이제 풀어줬었거든요. 노비들을. 풀어줬다가, 이 상황이 친애국, 나중에 친애국 정책을 펴가지고, 이제 좀 좋았다, 나빴다 계속 하는데, 그러니까 그걸 한때는 회개해서 풀어줬다가, 이제 또 현실적으로 자기네들이 안정됐다고 생각하니까 또 동족을 어, 노비로 다시 잡는 일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죄를 회개했다가 이제 오늘 그백 오십 그, 그 일문 마지막 그 이제 그 죄의 그 보, 본성과 성격에 대해서 보는 그 부분의 마지막 다섯 번째 내용 끝에 이제 그게 나옵니다. <웃음> 죄를 회개했다가 또 죄를 짓. 하나님 나라 법도를 따라서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그그 그, 그 자녀 회복된 인간상과 사회상을 드러냈어야 되는데 그거는 생각이 없. 늘그 현실적인 상황에 왔다 갔다. 왕도 그렇고 백성들도 그렇고 신하들도 그랬어요. 그러니까, 지금, 지금 쫓겨간 바벨론을 다시 오게 해서 치게 할 거라고. 했어. 너희들, 정신, 정신을 안차려 가시적으로 보면, 현실적으로 보면, 이제는 뭐, 완전히 애국이 승리해서 그, 패권을 쥐을것 같은데, 근데 하나님은 그, 어디 다 쫓겨갔다 하더라도 다시 불러서 너희를 치게 할 거다. 그렇게 말씀했어요. 하나님의 백성은 국제정세가 어떠하든지 유대나라의 현실적인 형편이 어떠하든지 저들이 본질적으로 늘 추구해야 될 일이 있고 역사적으로 책임지고 나가야 될 일이 항상 있었어요. 주의 백성들도 마찬가지죠. 주의 백성들도 하나님의 뜻이 그렇게 다 있는지 알고도 알고도 범죄, 고의적으로 범죄하고 의도적으로 범죄. 주제 넘게, 무례하게, 예? 오만하게, 아주 이렇게, 악의적으로, 자주, 또, 완고하게, 예? 죄를 기뻐하면서 죄를 짓고, 죄 짓기를 계속하고, 말이야. 죄 회개한 다음에 또 다시 또, 또 죄를 짓고, 이거 반복하는. 네 이러면 죄가 더한 거죠. 죄가 참 무거운 거예요. 각 사람의 형편 또죄죄 짓는 죄 자의 형편, 죄 받는 사람 그 죄를 받는 사람의 형편에 따라 다 달라. 그 죄의 본질적인 성격 그 성격 본성과 성격에 의해서 그 죄의 경중이 달라. 또죄 그 그러니까 일어, 일어난 시간과 장소에 따라서 그, 죄의 성격이, 죄의 무게가 다 달라지는데. 이건, 이것은 이스라엘의, 아까 뭐, 사도행전의 역사 속에서도 봤지만, 그, 역사적인 교훈이라는 것은 옛날에만 있고, 오늘에는 없는 게 아니죠. 일반 역사적인 교훈도 그, 현실적으로 그걸 적응하는거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제 구속사가 진행되 가지고 그리도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어떠하고 하나님의 그 자녀가 드러내야 될 하나님의 형상이 어떠한 것인지 명시적으로 명료하게 확실하게 아주 확 확연히 다 보여주셨어요. 그런데도 이렇게 뭐 고의적으로, 의도적으로 주제 넘게 무례하게, 오만하게 이런 식으로 죄를 지면 이게 죄가 참 참으로 무거운 거. 많이 준 자에게 많이 찾는다고 했잖아요. 많이 준 자에게 많이 찾는 거예요, 주님은. 이게 뭐 그냥 우리가 그냥 교회를 아, 뭐 네, 저 종교성을 가지고 어, 그냥 다니는 게 아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이시고, 우리의 목자가 되시고, 우리의 그 임금이 되신, 우리의 대장도 되시고, 다, 우리의 주가 되시고, 그런 분인데, 그분과 연합돼서 살아가는 자라고 그러면, 이제 세언약의 율법 이게 십계명 끝나고 이이또죄 경중을 공부하는 거잖아요 십계명을 다 보고 누구라도 이런 죄에서 벗어날 수가 없다는 걸그걸 알리고 죄가 어떤 데서 무거울 수 있는가를 자세히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믿음의 선진들이 그냥 은혜문 다대 하나님의 사랑이면 다 대가 아니고 그것을 진짜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는 사람이잖아요. 진짜, 연인들 사이에도 그렇잖아요. 둘이 아주 좋은 사이라고 그러면 서로 말하는 것들을 잘 들어주는 거죠. 공감해주고, 들어주고, 그것을 서로 기대하고, 서로가 그 이룰 수 있도록 바라고, 그렇게 하는 게 정상적이에요. 주님과의 그, 그 아름다운 관계를 이루는데 다양한 관계를 이루면서 그분이 가장 다양한 국면 속에서 가장 요구하시는 그런 특징들이 있는데 특성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차서 있게 잘 누려가야 돼 우리가 살아있는 날 동안 주님이 부르시기 전까지 그 일을 내 달란트가 어떤 내가 형편이 어떠하든지 그것을 차서 있게 잘 누려가야 돼 그게 참 신령한 사람이고 아 하나님의 영의인도를 받는 사람이고 그야말로 거룩한 사람이고 그 안에서 자기 은사를 찾아가면 참 보편성 있는 사람이고 그 주님의 사랑 안에서 서로 하나가 돼서 살아가면 통일성 있는 모습이이 이 입만 무성한 그런 무화과나무도 문제지만 열매가 없는 무화과 나무는 더볼거 없어요. 열매가 없어. 하나님이 할 하지도 못할 일을 명하신 것이 아니고 할 수도 없고 알지도 못하는 그런 인생들을 알게 하시고 할수 있게 하신다입니다. 그 얼마나 놀라운 주님의 사랑입니까? <웃음> 지난 시간에는 이제 그 고의적으로 의도적으로 또 주제넘게 무례하게 오만하게 그 정도 공부를 했었는데요 고의적인 것은 그전 시간에 공부를 했고 그 내용을 짤막하게 저기 복습을 한 다음에 나머지, 뭐, 악의적으로 자주 완고하게, 그, 행하는 죄에 대해서, 어, 생각을 하겠습니다. 의도적으로 짓는 죄는,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에게 선한 길을 보여주시고, 그 길을 택하여 마음의 평안을 얻으라고 했, 했는데, 그러니까 우리 신자는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사는 것이 평안한, 평안한 거예요. 그게 참 자유로운 거예요.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그 길을 제시해 줬는데 이스라엘이 의도적으로 그걸 거부한 것입니다. 고의적으로 짓는 죄는 죄범한 사람이 하나님께서 분명히 금하시는 줄을 알면서도 적극적으로 그 죄를 꾀하는 마음으로 행하는 것이라면 이 의도적인 범죄라는 것은 좀더 일반적인 성격이 있다 할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주제 넘게 짓는 죄. 주제넘게. 그것은 하나님의 계명을 짐짓 범하는 거예요. 짐짓. 높은 마음을 가지고 높은 손을 가지고 그 죄를 범하는 거죠. 그러니까 출애국기 21장 1 4절에 보면 짐짓죄는 단에서라도 잡아 어, 내려 죽일진이라. 고의 고의성이 없이 오살한 자들 실수로 실수로 사람 죽인 사람들이 이제 그 도피성으로 가가지고 그 재단 뿔을 붙잡으면 살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 짐짓 이, 이 죄를 범한 사람은 그 재단 뿔을 잡고 있는 사람이라도 끌어내려가고 처벌을 해야 된다고. 짐짓죄는여와를 회방하는 죄입니다. 그럼 백성 중에서 끊쳐질 거라고 민수기 15장 30절에서 얘기했어요. 그 신약에서, 히브리서 10장에 보면, 10장 26절에 보면,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에, 후짐짓죄를 범한 즉, 다시 속죄하는 죄사가 없다. 이게 이제 출애굽기 21장 14절 말씀하고 맥을 같이 하는 거예요. 단에서 단을 붙잡고 살겠다고 해도 끌어내서 죽, 죽여야 하는 것처럼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짐짓죄를 보면 속죄하는 제사가 없다. <웃음> 하나님의 계명을 짐 범하는 거니까 하나님의 계명은 뭡니까 주님이 주신 생명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사회를 이루게 하려고 계명을 주신 거 아니에요 생명을 주고 생명을 줬어도 그것에 대한 기준으로의 말씀을 주시지 않으면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죠 에?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요 하나님이 하나님에 대해서 이웃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고 생명을 주셨을 뿐만 아니라 그 기준도 딱 세워주신거죠 그런데 그거를 범하면 하나님 나라 거룩한 사회를 해치는 겁니다 속죄 중죄 보통 이제 죄를 지었을 경우에 다 속죄죄를 드리는 것은 아닌데 <웃음> 어, 좀 음, 무거운 죄를 졌을 경우에 속죄 제를 드립니다. 물론 <웃음> 계명을 그, 이제 이게 이제 고의적이지 않은. 그러니까 그 짐짓 죄를 졌을 경우에는 백성 중에서 끊어 버리신다. 민수기 15장 30절에 그게 나오는데 짐짓죄 여호와를 회방하는 언약의 바깥 언약의 울타리가 계명인데 계명을 어겨버리니까 언약의 울타리를 바깥으로 나가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참 회복되기 어려운 요 이게 사람들, 약한 사람들에게 제일 안전망이 뭡니까? 법이에요, 사실은. 제일 약한 사람들한테. 안전망은 법이에요. 그 제일 강한 사람들을 그 제어할 수 있는 것이 법이에요, 또. 제일 강한 사람을 제어할 수 있는 게 법이에요. <웃음> 개명을, 그, 짐짓, 알, 그 저희 뭐 높은 마음을 가지고 높은 손을 가지고 범할 경우는 이건 참그 어 백성 중에서 끊겨지게 된다. 민숙이 15장 30절 말씀처럼 그 다음에 이제 무례하게 죄를 범하는 경우 간음의 경우를 얘기했어요. 혼인관계하고 비슷한데 장녀보다 못한 죄를 짓고 이제 뻔뻔하게 자기 정당화를 하는 것, 이거 죄가 더 더해진다. 그건 장녀의 그 낯보다 더 뻔뻔한 낯을 가진 사람들이 여호와를 버리고 우상을 숭배하는 사람들. 이게 아주 더 뻔뻔한 철, 철면피들인 거죠. 철면피, 어떻게 보면. 그 다음에 다섯 번째로, 어, 오만하게 짓는 죄. 그것이 더, 죄가 더 무겁다. 아까, 이제 모전에도 좀 말씀드렸는데, 오만한, 그러니까 오만한 죄가 어떤, 왜냐면, 사실은, 그, 예, 사전적인 의미로 보면 방자하고 잘난체하고 건방진 그게 오만한 잘난체 방자 오만 방자하다고 해. 이 방자하다는 말이 무슨 뜻인지 아시겠습니까? 방자 참 애가 되는 방자에 그러면 오만 방자에. 이 사람들은 질서가 없는 사람들이에요. 오만방자한 사람. 뭐 두려워하는 게 없어요. 질서도 두려워하는 게 없고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으니까 질서도 두려워하지 않 거예요. 어려워하거나 삼가는 태도가 없는 무례 그 무례한 사람. 그게 방자한 거예요. 어려워하는 보통 저기 윗사람들을 보면 어려워 해야 되잖아요. 어려워. <웃음> 삼 간다는 말. 삼 간다는 말 이게 이것도 뭐 자기 분수에 맞지 않게 잘난 체하거나 그 다른 사람을 낮추어 보듯이 행동하는 그런 것을 얘기하는. 그러니까 사람이 거, 겁대가리가 없는 거죠, 이제. 겁이 없으니까 두려워하는 게 없어요. 어려워하는 게 없어요. 삼가는 건 굉장히 조심스럽고 어려워하는 거잖아요. 상대를 존중하고 아주 귀한 분들이 오면 우리가 행동도 삼가잖아요. 굉장히 아주. 눈빛도 조심하고, 언어도 조심하고, 품행도 조심하고, 삼가죠. 굉장히 삼가. 근데 이게 오만한 사람들은 방자해가지고, 이게 건방, 건방지다는 말도 이제, 근데 건방, 시건방지다고 하는 말도 하고, 시건방지다, 건방지다. 건방진 것도 똑같아요. 자기 분수에 맞지 않게 잘난 체 하는. 삼가는 태도가 없는. 스스로, 스스로, 뭐, 자기 혼자 쓴 사람이죠. 윗사람에 의해서 보호를 받고 큰 사람, 사회적으로 보호를 받고 큰 사람은 그런 사람들을 존중하고 삼가잖아요. 그 어려운 분들 앞에서. 윗 어른들을, 백발을 존경하고, 선생님을 존경하고, 정부의 그 기, 저, 높은 자들을 존중하고 하는데, 이 오만한 사람들은 그런 게 없어요. 전부 눈 아래 눈 아래 내려놓고 벌써 하대하는 거예요. 말을 함부로 하고 오만 방자. 여기서 우리가 예를 든 사람이 이제 애돔 사람 도엑이라는 사람이 오만한. 사람. 이게. 사, 사울 밑에 붙어 가지고 다윗을 죽이, 다윗을 하나님께 세워 가시는 면이 분명하게 있는데, 현실적으로 자기가 그점권 자기 지위를 유지하려고 사울한테 잘 보이려고 그렇게 이제 오만방자한 행동을 하는 거죠. 진짜 어, 삼, 어려워하고 삼가야 될 사람이 다윗인데, 그, 그 사람을 함부로 현실적으로는 다윗, 사위, 사울이 더커 보이니까. 사울 앞에서 아주 오만하게, 아주 방자하게, 아주 시건방지게, 그렇게, 뻔뻔하게. 이분 모렴치한 거예요. 오만한 거는 진짜 모렴치한 거예요. 염치라는 게, 염치라는 게, 체면이나 부끄러움을 아는 게 염치라고 그러잖아요. 참, 염치 있다 저 사람은. 체면이 이 상황 상황을 잘 지, 질서 속에서 파악하고 참 말을 조심하고 예의 있게 살아가는 염치. 그런데 이, 이 오만한 사람들 스스로 된 사람들은 절대 그 이게 두려워하는 게 없어요. 예? 아, 그러니까 자기가 무슨 대, 재판관이나 되고 뭐 경찰 경찰 그, 뭐, 신분이나 가졌고, 그래서, 그런, 그런 권위를 행사할 수 있는 위치에 있으면 얼마든지 그럴 수 있는데, 그, 뭐, 뭐, 순 내가 교통순경이면 대통령이라도 잡아서 말할 수 있잖아요. 그거는 오만한 게 아니죠. 아주 질서 있게, 그법 앞에 평등한 존재로서 대해주니까. 그럴, 그럴 수 있는데, 근데 그런 것도 없이, 그냥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 대통령이고 뭐고 뭐 재판관이고 뭐 국회의원이고 뭐고 다 그냥 막말을 해버려 염치 염치도 없고 아주 방자하게 시건방을 떠는 일을 하는 거 잘난체 하면서. 뭐좀 들은 얘기 갖고 잘난체 하면. 함부로 예단하고 판단하고. 이게, 이게 참 자기 지위를 모르는 거잖아요. 이스라엘나라 안에 제사장 하면 당연히 왕, 제사장, 선지자. 이게 그리토를 드러내는 그런 기관, 직분이고요. 그러면 서로 협력해가지고 그 하나님의 통치를 드러내야 되는데 그 안에서 자기 지위를 그냥 어떻게든지 차지하고 오래가려고 그렇게 오만방자한 일을 하는 거예요. 여기서 어떻게... 이게 예, 예. 성부 하나님께서도요 구속사를 진행할 때 성신 하나님을 의지해서 했어요. 예수님께서도 성신을 의지해서 순종했어요. 사도들은 뭐 물론 당연히 성신을 성신께서 하나님의 속마음을 알고 그리스도를 의 은혜를 깨우쳐주고, 하나님 나라 안에서 각각의 은사와 지림을 주는 걸 아니까, 그걸 철저히 성신을 의지하는. 근데 이 성신을 의지하지 않는 이, 이 사람들이 참 오만방자한다. 하나님의 지, 지위를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도 성신을 의지하지 않으면, 성신과 함께 일하는 그런 순종의 태도를 보이지 않으면, 오만방자하겠 시험방을 떠는 거죠. 질서도 다 무시하고. 이게, 아, 그리 토안에서 이제 뭐다 같은 왕같은 제사장인데 뭐 똑같은데 뭐, 그렇지 않아요. 그 질서는 있습니다. 질서 스스로 그 질서를 취하는 건 아니고요. 서로 존중해 주는 거예요. 서로 존중해서. 근데 이게 도액이 아주 오만하게, 그런 죄를 권력을 탐해가지고 간사한 말로 거짓으로 쓸데없는 자랑을 하고 음. 다윗은 그렇지 않았어요. 다 10편 52편 8절로 9절을 보면 오직 나는 하나님의 집에 있는 푸른 감람나무 같으며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영영히 의지하리로다. 주께서 일을 행하셨으므로 내가 영영히 주께 감사하고 주의 이름이 선함으로 주의 성도 앞에서 내가 주의 이름을 의지하리다. 성도 앞에서 왕인데 성도들, 백성들 앞에서 주의 이름을 의지하는 거예요. 자기 권위로 막 말을 자기 이름으로 말하는 건 아니에요. 주님의 이름으로 아주 이도액하고는뭐 뭐 너무 대조적인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영영히 의지하는 게 이게 얼마나 겸손한 태도입니까. 지난 시간에 여기 오만한 죄까지 봤는데. 거기서 이어 가지고 이제 죄의 본성과 성격과 관련된 파생된 해악 죄의 범하는 태도와 관련된 경우들을 이제 계속 보는데 그다음 악의적으로 범하는 죄. 악의적으로 범하는 의도적으로 고의적으로 지는 거하고 또 다르죠. 어감이 악의적으로 범하는 죄. 악의적으로 범하는 죄는 하나님 앞에서 더 악하다. 여기도 이제 이참 교회 안에 고약한 사람이 있는데 신자라면 신자라면 교만한 생각이 들때 아이고 하나님 앞에 내가 나를 낮춰야지 내가 이게 쓸데없는 생각을 해서 마음이 높아졌다 하고 낮추게 마련이고 그 교만한 생각을 회개하지 않으면. 그참 견딜 수 없는 심정이 있어요. 어떻게 한낱 인생이 그 교만한 생각을 잠시라도 품을 수 있겠는가 하고 그런 태도를 취하는 건데, 이 악의적으로 죄를 짓는 사람들은 교만합니다. 그러니까 사실 그 고린도후서 12장 2절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어요. 바울이 고백한 건데, 새째 하늘에 이끌려 간 자라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자기가 직접 경험한 건데도 그것의 그 전후 내용을 잘 모르겠으니까 나는 모른다고 얘기한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아신다고 표현을 했어요. 하나님이 온 천지간에 꽉차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그숨 피해서 숨을 수가 없다. 그런 생각을 해야만 이 악의적으로 짓는 죄를 범하지 않는 거예요. 그 예레미야 23장 24절을 보면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사람이 내게 보이지 아니하려고 누가 자기를 은밀한 곳에 숨길 수 있겠느냐. 나여와가말하노라 나는 천지에 충만하지 않하냐 이게 내 폐부까지 살피시는 하나님이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그 오만한, 교만한 마음을 먹냐. 내가 어떻게든지 다른 사람보다 상대적으로 높은 마음을 먹는, 더 대접받으려고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하냐. 내가 죄를 짓는 것도 내가 시편 10, 51편 사절처럼 말씀처럼 다윗이 바세바 범하고 내가 하나님께만 범죄했다 죽게만 범죄했다 그런 표현을 했는데 이 죄는 진짜 하나님께 짓는 거예요 이 찰나같이 스쳐만 지나가도 악한 생각이 악한 그 교만한 생각이 악인데 악의적으로 범하는 죄가 얼마나 악한 악한 것입니까? 얼마나 죄가 더 심, 심각한 것입니 요한 3서 1장 10절에 보면 이러므로 내가 가면 그 행한 일을 잊지 아니하니라 저가 악한 말로 우리를 망령대의 폄론하고도 깎아내려가지고 헐뜯었다는 거죠. 위의 부족하여 오히려, 오히려 부족해서 형대 를접대지도 아니하고 접대하고자 하는 자를 금하여 교회에서 내어쫓는도다. 이 시기 시기심이 아주 아주 가득한 거죠. 누구 존중하는 꼴을 못 봐요. 응? 자기가 제일 존중받아야 되는데 누구 존중하는 꼴을 못 봐. 야, 이게 가이오하고는 대조적인 인물인데 아주, 제가 이, 이, 이 이름 읽을 때 지금 어감이 그래가지고, 디오 드레베라고. 그런 인물이에요. 장로 요한이 가이오에게 이제 요한 3서를 써서 보냈는데, 이가이오는 진리 안에서 행하는 사람이고, 그런가 달게 특별히 그 낙은해 된 사람들, 사랑을 나타내는 그런,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의 진리를 깨닫는 사람은 형제를 사랑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뭐 정치적인 계산을 하지 않는 거죠 주님을 대접하듯 하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을 주님 대접하듯 해요 언어에서부터 생각에서부터 생각으로 절대 높은 마음을 안 먹는 거예요 생각으로 높은 마음을 먹는 거는 이거 죽을 일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다 살피시는 분인데 어떻게 내가 스스로 나는 그럴 그럴 듯해서 대우받는 것처럼 기 높은 마음 아니에요 교만한 마음 그 알미니안적인 생각인데 그게 얼마나 나쁜 마음 형제들을 사랑할 때. 나, 형제들은 뭐 물론 당연히 그렇게 사랑을 해야 되고 나그네도 그렇게 대우해 나그에도 그 구약에서는 나그네 대접하다가 이제 주님 대접한 경우도 있었잖아요. 아브라함이 그랬는데 요한 3서 1장 7절에 보면 이는 저희가 주의 이름을 위하여 나가서 이방인에게 아무것도 받지 아니합니다. 이게 교만한 사람들도 다 이유가 있어요. 나는 저 인생보다는 나. 어, 외형적으로 보면 분명히 나아, 나, 나, 나요. 어, 뭐 도덕적으로 낫든가 지식적으로 좀 나, 남은 부분이 있어요. 못한 부분도 있지만, 나은 부분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만 끄집어가지고 자기를 높여요. 항상. 그리고 다른 사람 함부로 얘기하고. 아주 고약하네요 그럼 누가 그 사람 대접하려고 그러면, 아, 그, 그, 그 사람 형편 없다고. 대우해줄 필요 없다고.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자기, 자기 시기심을 다른 사람한테도 오염시키는 거지. 예. 악한, 악의적으로 죄를 짓는 사람들 특징이 그래요. 시기가 많고, 어떻게든지 누굴 섬길지도 모르고, 어, 누구 앞에 공감도 하지 않, 아주. 공감하지 않는 거참 문제입니다, 이게. 뭐 일반 심리학에서는 사이코패스나 소시오패스들 나르시시스트들이 누구 에게 공감하지 않는다. 여긴 뭐 순회 전도자가 뭐 혼자 다니지 않냐고, 함께 봉사하는 사람들과 다니기도 하면서, 그, 이제 가족들과 함께 그렇게 복음 전화하러 다니기도 했는데, 그런 사람들을 굉장히 이제, 존중을 했던 거죠. 다이오 같은 인물은 여기서 이제 또그뭐 강당 교류에 대한 내용도 나와요. 사람의 말을 받지, 않, 받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제 서로 교류할 때 받아야 되는 것. 나그네를 참 대접하는 것이 되고 그냥 외형으로만 대접하는 게 아니라 그 나그네가 전한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 게그 가장 나그네를 대우하는 거죠. 그그 그 나그네가 진짜 주님 나라 안에 나그네라면 그렇게 해야 합니다. 이런 환대의 태도로 각각 은사와 직분을 쫓아 냉수한 잔이라도 대접하면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선지자의 상을 줄 것입니다. 마태복음 10장 41절에 보면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대접하는 사람은 의인의 상을 받을 거라고. 외모로 보고 사람을 판단하지 않는 거예요. 이 교회의 말씀이, 그, 그런, 그런 사람들이 이제 많아지면 교회가 아주 말씀이 흥황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가이오 같은 사람이 있는 반면 디오드레베 아주 고약한 인물이죠. 디오드레베 와 같은 인물도 있어요. 요한 3서 1장 9절로 10절 내가 두어자를 교회에게 썼으나 저희 중에 으뜸 되기를 좋아하는 디오드레베 우리를 접대치 아니하니 이러므로 내가 가면 그 행한 일을 잊지 아니하리라 저가 악한 말로 우리를 망령대에 평론하고도 위의 부족하여 형제들을 접대지도 아니하고 대 접대하고자 하는 자를 금하여 교회에서 내쫓는다 하긴 뭐그 나그네도 내쫓을 판인데 나그네 존중하는 사람도 같이 쓸어서 그냥 담아서 내쫓아버리는 거야 디오드레베는 가이오처럼 순회 전도사를 선대하지 않고 오히려 악의적으로 대함 악한 말로 전, 전도자를 망령대에 평론함 정확한 경위를 알수 없습니다만 악한 말로 전도자를 나쁘게 바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러 온 사람을 그렇게 나쁘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전하는 목적이 뭡니까? 그렇게 나쁘게 얘기하는 목적 결국은 자기를 노튼되려고 주님이 주신 권력을 자기 그, 그 지배의 수단으로 삼아 그 권력이 조금이라도 치매를 받을 것 같으면 온갖 수단을 동원해서 해코지를 합다 김홍전 목사님은 참, 그, 참, 그, 아주 뭐, 저도 어제 그 얘기를 듣고 참 많이 놀랐는데요. 아주 뭐, 강박증에 걸린 어려운 그성도를 그냥 뭐라고 말하지 않고 아주 그 잘, 그, 본을 보이시면서 대우해줬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많이 반성을 했는데, 그 부분에. 함부로 뭐 일일이 집어가지고 뭐가 잘못됐니 그런 식으로 말하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의 그 품위와 품격을 잘 드러내고 주님과 같이 그렇게 예, 드러냈습니다. 아무튼 그런 걸 우리가 참 제대로 배워야 할 건데 그런데 이제 이게 후회들 중에 이렇게 으뜸 되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아가지고, 이게 시끄러운 문제들이 생기는. 요한사도가 여전히 활약하고 있는 그런 시기인데, 이런 누추한 공작 정치가 교회 안에서 작동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악한 일인지 알수 없습니다. 하나의 나라 안에서. 노경에 접어든 요한사도가 가요를 칭찬하는 말에서, 그의 태도가 거룩한 교회로 서나가는 일에 얼마나 기회했는지를 좀 전에 봤는데, 디오드레베는 가요와 정반대로 악의적인 태도로 교회를, 거룩한 교회를 허무는 일을 한 것이. 계속 권력욕에 취해서 왕노로 타려고 한다면, 하늘의 주님께서 그를 그냥 두시지 않을 것입니다. 해로, 해로처럼 그렇게 하나님이 처리하시는 거죠. 주님께서도 마태복음 20장 28절이나 마가복음 10장 45절에 보면 인자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함이 아니라 많은 사람의, 도리어 섬기려하고 많은 사람의 대성물로 주려고 오셨다. 그렇게 말을 했어요. 아까 이제 고린도 후서 12장 2절 말씀도 바울이 그랬잖아요. 자기가 받는 고난으로. 형제들이 위로가 됐으면 좋겠다. 그런 태도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서도 어떻게든지 대장노릇하고 머리노릇하고 하려고 하면 하나님 나라 안에서 이 죄가 보통 심각한 게 아니에요. 디오드레베처럼 교회 거룩한 교회의 존재와 전진을 방해한다면 뭐 죄가 심각한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그런 죄를 우리가 혹시 범하는 것이 있다면 회개해야 한다. <웃음> 교회,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님의 그 방식대로 거룩하게 선나가지 않으면 참 교회가 거룩, 온전히 거룩하게 장성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디오 드레베처럼 악의적인 태도를 고집한다면 죄의 심판을 피할 수 없습니다. 오늘날 오직 그리스도의 복음을 허는 교회와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까닭에 우리가 의도하지 않았을지라도 교회와 교 교인을 허는 그런 행위를 하였을 때는 즉시 회개해야 할 것입니다. 이게 높은 마음을 교회 안에서 먹을면 절대 안. 돼. 나는 대접 받아야 되고 나는. 존중받아야 돼요. 그럼 더 섬겨야죠. 더 섬겨야 돼요. 그리고 더 약한 자들의 얘기를 들어주고 섬긴다는 게 뭡니까? 주님이 그 주의 제자들을 참고 인내하시면서 사랑으로 섬겼듯이 똑같아요. 속에서는 배알이 꼴리고 막뭐 이렇게 일어나도 그걸 제어해야 돼요. 성신대로 살면 성신대로 행하, 행해야 되잖아요 갈라디아서에나오죠 성신대로 살려고 하면 성신대로 행해야 돼 예수님도 성신을 의지해서 사역을 감당했는데 예수님의 몸인 교회도 마찬가지죠 성신이 아니고서는 중생도 또 은사를 받는 것도 또뭐 <웃음> 거룩하게 되는 것도 기도하는 것도 뭐, 아무것도 안 됩니다. 봉사하는 것도, 빌리포스 3장 3절에 보면, 성신으로 봉사하라. 디모데우스 1장 14절에 보면, 성신으로 순종하라. 예? 에베소스 3장 16절에 보면, 성신으로 기도하라. 무시로 성신 안에서 기도하라. 예? 에베소스 3장 5절에 보면, 성신께서 은사를 주시는 것을, 잘 누려. 성신으로 살면 성신으로 행해야 돼. 철저히. 그런 마음이 없으면 회개해야죠. 그냥 언어가 굉장히 거칠어요. 거칠고 투박하고 아주 교만하고 거만하고 아주 자만대고 아주 오만하고. 눈빛이 벌써 이게 눈빛이 틀려요 교만한 사람들은 눈빛이 네 낮은 자리에 있지 않아요. 항상 높은 자리에서 주장하고 권세를 부리는 거죠. 권위를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도 부리고 하나님이 주신 은사를 가지고도 부려요. 그러면 안 되죠. 섬겨 죄인들을 섬기듯이 주님이 죄인을 섬기듯이 들어주고. 참고 기도하고 어, 주님이 결과를 내실 때까지 인내하고 뭐, 이용하려고 해도, 이제 어떻게 보면 바보같이 이렇게 살아가는 거죠. 외모로 사람 보지 않고 겸손하게 그래야 이 악의적으로 짓는 죄에 빠지지 않아요. 좀 마음이 높으면 다 악의적으로 죄를 짓게 돼 있어요. 오늘은 이제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음.